어떤 분들은 눈에 있으면 눈곱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계속 만날 때마다 눈곱 떼준다고 떼준다 그래요 평생 고민이었는데 한동안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다가 제거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을 겨울철에 뭘 많이 하시냐면요 점이라든지 편편사마귀 제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저도 한한달 전쯤 그때 쯤에 제거를 한것 같아요 연중행사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편사마귀 같은 경우 사실 좀한 마흔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개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거해보면 100개 200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피부관리를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뭐한 60대쯤 되면은 워석 같은 경우 굉장히 넓은 부분을 한꺼번에 날리고 제거를 하니까 뭐 관리하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날리잖아요 날리고 나면은 많은 병원에서 재생테입이라 그래서 약간 살색깔 테프을 붙여 주거든요 그테프의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번째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역할도 하고 두번째는 이물질이 닿지 않게끔 도와주고 세번째는 방수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그 테잎이 이게 접착성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진물이 함께 약간 떨어지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근데 또 단점은 어떤 게 있냐면 이 테이프에 워낙 약간 좀 두껍게 피부를 또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피부 자체에서 재생력을 좀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빠른 회복을 원한다고 라 하면 사실 재생 테이프 붙이지 않는 게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제가 매년 마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 편편 삼아기가 되게 큰게 없어요 되게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 일일이 붙이기가 사실 번거롭고 또그 붙인 자체가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아요 이 작은 테이프를 자잘하게 붙여놓으면 약간 좀 징그러운 느낌?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필요한 곳에 재생테이프를 붙이긴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마스크 라인이 닿는 곳은 피부에 아무래도 자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낮에는 재생테이프를 붙이지만 밤에는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점이라든지 편편사마귀를 제거를 했다 그러면 내가 뭐 외출이 되게 많거나 자외선을 많이 본다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외부 물질에 의해서 자극이 되는 부분에는 테이프를 붙이지만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은 떼는 게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피부 재생력이 더 좋아지고 회복도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약간 좀 판편사막이나 점을 제거하고 나면 은 가장 불편한 시기는 한 일주일 정도가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직물이 흘러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재생테일을 붙이지 않으면 은 아침 저녁으로 가볍게 비누 거품이 아닌 물로 씻어내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약간 좀 그 상처 부위에 진물이라든지 그런 삼출물이 나온 게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야 살이 잘 차오르기 때문에 가볍게 물 세안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비누 세안이 가능합니다 딱지가 져 있으니까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빡빡 문지르거나 필링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화장이라든지, 뭐,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걸 바를 수 있는 시기가 된다. 그리고 딱지가 떨어지는 한 14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붉은기가 났는데, 그 붉은기는 약간의 개인 차이가 있다. 나이에 따라서 아니면 부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분들은 이 접착제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붙이는 뭐한 이틀, 3일만 붙여도 이게 색소침착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 어떡하냐고 어난 재생테이블 못 붙여요 하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외선 차단만 잘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고 그리고 오히려 재생테이블 붙이지 않는 게 훨씬 잘 회복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도 진짜 오랫동안 이 정말 얼굴 정중앙 부위에 편편사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미간과 눈가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런 편편사막이 있고 정말 오랫동안 뭐 프로폴리스, 율무백 안 해본 게 없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이걸 병원에 와서 하기에는 크기가 더 크고 눈과 가까이 있고 무섭고 이런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못 왔었는데 정말 아마 우리 병원에 근무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몇년 뒤에 왔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약간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자체가 두려운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co2 레이저 같은 경우는 마치 크림을 바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런 큰 통증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약간 조직을 좀 날리기 때문에 약간 쓰라린 느낌은 있지만 충분히 참을만하고 회복 동안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근데 이게 눈 가까이 있거나 하면 은 아무래도 거기는 회복이 좀 떨어지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색소 침착이 될것 같고 붉은기가 너무 오래 갈것 같다 라고 하면 그럴 때는 저희 약간 엑셀브이 같은 레이저를 하면 금방 색소가 좀 없어지거든요 그런 시술도 좀 도움을 받으시면 또 빨리 회복을 할수 있으니까 그건 바로 받는 거가요 아니요 일반적으로는 자체 회복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한 6주, 8주 정도는 기다리거든요 근데 또좀 약간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2주 이후부터 오셔서 엑셀브이 하시면 붉은기가 훨씬 빨리 사라지니까 그건 약간 상의를 통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거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고 후관리도 어렵지 않다라는 게 영상의 요지고요. 어, 저희 환자분들도 잘 보셔서 잘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